예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 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재판매 박살 위원장 이라는 그러한그 제목으로 그 유튜브를 하려고 합니다 에 하도 근절이 안되니까 그러니까 는 제가 오죽하면 이런 이런 식으로 까지 제가 해야 되는지 저도 한심하게 짝이 없는데 이렇게 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재판매 박살 위원장 본인이 예, 나와서 직접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1년 반전 정도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유튜브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 하겠다 회사에서 트래킹 트래킹을 해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바코드 장난하는거 뭐 등등 해서 이제는 에 완전히 그냥 근원적으로 잡겠다고 하니까 그때 비슷하게 그때 그 조류에 그 그렇게 얘기를 유튜브에 나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 분의 그룹이 그 50%에서 60%. 원래 12년 전서부터도 워낙에 잘 차고 나가서 그렇게 해서 50%가 넘습니다. 50에서 60, 55%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그룹만, 그 그룹만 안 하더라도, 그, 그 선도 그룹만 안 하더라도, 어, 이게 지금 인터넷 재판매 반 이상 아니요? 70% 이상 잡힙니다. 근데, 어 트, 회사에서 트래킹하고 이제 막 그런다니까는 기계적으로도 이제 완전히 컴퓨터적으로도 이제 잡고 여러 가지도 잡는다 그러니까는 그때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 인터넷 가격에 해, 해 모임이 5만 오천 원이 다시 또어 까진 내려갔어요 이제 4만 원대로 내려갑니다 또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인터넷 재판매 박살 위원장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그렇게까지 짓고. 나신 분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인인데? 여기서 인터넷 재판매 박살 위원장 모르시는 분이 이 유튜브 듣는 사람 중에 몇명 되시겠어요? 그 사업을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잘 나가는 그 임페리얼이 되는 그 때까지, 그때 그런 그 추진력과 그런 집념, 그거 한 대, 그거대로 그렇게 하면은, 어, 이거 못잡겠습니까 박살 위원장이라며. 근데 그게 구조적으로 안 되는 이유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연배도 저랑 비슷하고, 뭐 등등, 이력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심증적으로 다알 수가 있거든요. 느낌으로. 근데 자기가 그렇게 일을 만들었어요. 12년 전서부터. 그렇게 해서 해왔는데, 자기는 이미 상한선 다 빠져나가서 이미 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 지금에 와서 뭐 트래킹 안에 어쩌네 저쩌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아, 이제는 이제는 더안 되나보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밑에 상한선 근처까지 가거나 아니면은, 아직도 좀 머나먼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난 죽도록 그렇게 하고 쫓아왔는데, 너희들은 전부 다 상한선 빠져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그냥 그야말로 탱자탱자 그렇게 하는데, 그럼 우린 죽도록 충성 다 하고, 어, 지금은 이제는 토사급행 되는 거냐? 애터미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북 리뉴얼 안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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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저 그런 생각안 하겠어요? 웃기고 있네. 그러지 않겠냐고요. 너는 빠져나가고 우리는 죽도록 그렇게 해갖고 지금도 그냥 맨날 빚만 지고 앉아있고 이거, 이러고 나서 또 배운 건 도덕, 배운 게 도덕질이라고 그것밖에 없는데 그거마저도 하지 말라고? 아니? 나는 어떻게 선지 뭐 차명 뭐 이런 거 되게 단속하고 그런 데는 아주 그냥 뭐 아주 외우고 있더라고 그런 분들은. 그래서 자기 라인에서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는 그 소속센터 6% 때문에 그냥 아주 온갖 그냥 막 떼거지로 가고 그냥 뭐 차명이네 어쩌네 저쩌네 그러고 그냥 그런 거 따지는 건 아주 도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배운 게도덕질이 그건데 그거를 지금 와서 그렇게 바꿀 수 있겠어요? 박살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먹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는 지지부진해요. 그런데 그 공인이면 공인이면 그것도 가만히나 있지 다른 분들처럼 가만히나 있지 또 그때 나와서 기류가 그러니까는 인터넷 재판매 박살위원장 그것도 좀 품위가 좀 없죠 어떻게 무슨 뭐 박살위원장이라고 박살이라는 그 표현을 갖다가 공적인 조직에서 쓸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까? 애터이라고 하는 공적인 조직이 아무리 에, 저기 사조직이지만은 사기업이니까 그래도 이만큼 조단위 매출을 일으키는 이런 그러볼 회사가 됐는데 그래도 상당히 공익성을 갖고 있는 회사로 그리고 또 회사 회장님께서 그렇게 회사를 갖다 끌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태껏 그 페이바를 얼마나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애터미 애터미 청량이 아우 절대품 절대 가격 진짜 제품 아우 가격 좋고 너무나 좋아 착한 기업이야 어 기부도 많이 한다며 아시는 분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자기가 형님이 먹고 몸이 좋아지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격에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많은 많은 그걸 해놨는데 내부적인 문제에서는 지금 조직적인 그 부분에서 막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애터미가 언 아무리 사적인 어떤 그거를 갖다가 명칭을 부여하더라도 지금 뭐 뭔가 이렇게 장자리를 갖다 이렇게 주더라도 박살 위원장이란 자리를 주겠습니까? 자칭 자기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박살 위원장에서 한번 들으면 진짜 안 까먹을 정도로 아주, 어우, 이거 특이한 이름이네. 특이한 직책이네. 그래서 인터넷 재판매 박살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그렇다면은, 아, 지금 와서 다시 5만 5천원까지 내려가고 그 이하로도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아, 내가 그 소임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내가 자처했던 박살 위원장.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이라도 하든가, 아니면은, 나서 그거가 어떻게 했다는 경위를 얘기하고 앞으로 어떤 각오를 얘기하든가. 좋을 때, 햇빛 반짝날 때는, 그때는 박살 위원장 그래갖고, 뭐, 크, 그것도 또 무슨 장이야 또. 그러고 나서 지금 하니까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있는 겁니까? 그 그룹이 선도해서 이거를 잡지 않으면은, 잡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 그룹에서 다 이거를 선도했거든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시는 분들, 그분들이. 그, 그분 그 그분 중에서는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로 커밍아웃 하신 분도 있어요. 한분 계십니다. 그리고 아주 점잖게 커밍아웃 하신 분도 있고요. 그 네, 자중하고 계시다 그럴까? 우아하게 그냥 진짜 그렇게 마음적으로 항상 아래에 임에서 내가 지금 직급이 총장이라도 내 지금 그 나오는 수당에 그게 팀장급이라 그러면은 팀장에 맞춰서 지금이라도 다시 그, 그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뛰어야 됩니다. 그런 좀 점잖은 얘기죠. 아주 품위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그 정도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여자분들이 다그렇 거예요. 이혜정, 저기, 임페리얼, 그분은 진짜 그유튜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소신이 있더라고요. 옛날 세미나 시절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새 측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원칙을 모르시는 분들이고 이 개념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국장 되고 이러신 분들이 그냥 점심시간 전에 먼저 가서 자리 잡고 또 먼저 자리 잡는 건 그렇게 빨라 또. 그래갖고 세미나 중인데도 나와서 밥 먹고 앉아 둘러앉아갖고 또 자리 깔고 먹으니까 이이 이 미친 니은들아 밥솥 먹으러 이런데 왔냐? 여기 왔냐? 바른말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분 임페리얼 돼서 지게차로 10억 받자마자 그냥 10억 쾌척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온거 구질구질하게 얘기할 거 없이 나 10억 해가지고 너희들한테 뭐 그동안 뭐 이렇게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그거 나눠주고 앤만의 로 나눠주고 그런 짓거리 안 하겠다. 아주 결련한 자세거든요. 1억이 아니고 10억이에요. 웬만한 남자도 웬만한 사람도 저, 저, 저 그런 거 못합니다. 네?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게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커밍 아웃을 하는 겁니다. 제 유튜브 커밍 아웃 편을 갖다가 보면은 그게 나오거든요. 남자 임, 에, 임페리얼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죠? 자, 거기에 인터넷, 에, 저기, 뭐, 재판매 박살 위원장. 박살 냈나요, 지금? 그럼 세게나 얘기하지 마시지. 직함을 그렇게 붙이지 마시지. 왜 박살 위원장이라고 저고 박살은 그냥 지금 다들 슬금슬금 5만 5천 원그 이하대로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저변을 확대해가지고, 뭐, 친생유산군의 칫솔, 치약, 그것도 낱개 칫솔까지도 팔아댓게요 750원에 여기저기 다 떠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게 문합니까? 이게? 어, 얼마나 대단한 애미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잡으신 뿜뿜. 저부터도. 오로지 회장님 한 분. 아 물론 이성현 박사님, 윤영성 예? 대표 사업자님 뭐 등등, 잘 열심히 월 월급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렇지 않으신 분들 조용히나 계시든가, 아니면 어차피 이렇게 된거 그래. 그리고 진짜 나서서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이든가, 그리고 무슨. 강연이고 무슨 세미나고 뭐 한다 그러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자다가에 무슨 뭐 나와서 또뭐 강의를 하든 뭘 하든 동기부여 강의를 하든 그런 분들이 나와서 동기부여 강의를 한다고 해서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하죠. 그 박살 위원장이라면. 그럼 박살 좀 내시죠. 그러니까 햇빛쟁 할 때는 박살 위원장을 해서 온갖 그 타이틀 해가지고 마치 그거에 선두 주자, 선두로 그거를 갖다가 아주 척결시키는데 선봉장이 되겠다는 거 하다가 지금 조용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에 관련된 거. 사람이 부정부패를 하는 이유가 그리고 이것도 조직이 이렇게 썩, 썩었다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그거를 지금이라도 거미강호 타고 한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자 사법고시 공부해서 달보고 나 6년 공부했네. 10년을 했네. 그래갖고 돼가지고 내가 이게 어떻게 안 잘인데 그래서 검사가 되고 뭐가 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왜 부정배를 갖다가 그 그러면서도 하느냐 내가 너희들 연애하고 뭐 놀러 다니고 뭐뭐 뭐 저기 뭐 클럽 가고 이럴 때나 오로지 독도실에서 도, 고시원에서 공부만 했거든 난 청춘을 바쳐서 이걸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좀 먹고 사는데 뭐 뭐가 어쩌다는 얘기야 이거란 말이죠 실제적으로 거기에 선민의식까지. 따는 약간의, 그래, 청춘 받쳐서 그렇게 한 거, 그 정도는 살아도, 그래. 그럼 또 사회적인 그것도 어느 정도 백업이 되고 있어요. 사실상. 그래도 개고생해서 그렇게 했는데, 청춘 다 받치고 했는데, 그래, 그 정도는. 근데 그게 오버가 되어버리면, 오버가 되어버리면, 그거를 당연시 하는 거 있죠? 관행이네. 뭐네, 어쩌고 저쩌고. 그러듯이, 지금 뭐 이게 관행입니까? 우리가 무슨,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범죄자를 잡는 그런 래도그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가정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내 가정 가정이라면 그리고 여성분들이든 누구든 간에 내 가정의 안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뛰는 거지 솔직히 얘기하면 뭐더 있습니까 우리 같은 일반 성인들이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래도 그런 걸로 익스큐즈를 한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 아침에 사과를 불러대며 사원을 외쳐대며 이 사업을 난 열심히 해서 우리 응? 가족에 그거를 갖다가 해서 뛴다고 아침에 나와서 그러고 하는데 이런 직급 도저이나 해가지고 돈넣고돈 먹기 시게 그리고 남은 망가지든 말든 어쩌게 되겠다. 아무 관계없이. 그리고 그게 처음에는 눈치 보고 하다가 여기저기 다 해. 안 하는 게 병신이 돼. 그게 우리 12년의 역사입니다. 지금 네트워크로 바뀐 지 12년 동안 그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트래킹해갖고 잠드니까그때는 몸살이요. 어마어마하게 몸살이거든요. 왜 몸살인지 아세요? 이것밖에 없어서. 그나마 5년, 10년에서 국장 달았어.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해갖고 천원 받고 350원 챙기고 일단 확보해놓고 자천원이란 돈을 들여서 물건을 사입했습니다. 애터미 제품, 그 귀중한 애터미 제품을 갖다가 천원에 사입을 했어요. 자 센터장이란 사람들은 그, 그거 그 6% 포함해서 35%, 350원 확보입니다. 천원을 갖다가 먼저 놓다고 치고, 놓고, 그리고 35%에 해당되는 왜 6%까지 낱낱이 다 챙기니까 그러면 6% 챙겼으면 350원이 빠지죠. 그건 확보야. 회사에서 어떻껏단 하루도 한 시간도 어기고 띵동거리고 돈 주던가요? 정확히 주지 않습니까? 1,000원 받고 350원은 이미 확보. 그게 그러니까 650원이에요. 650원을 해머임으로 쳤을 때 단품 하나 8만 4천 원짜리를 했을 때 8만 4천 원을 5만 5천 원. 내 퍼센테이지를 내보니까 65%가 됩니다. 65% 그러니까 65% 그러면 1,000원 넣고 3 350원, 35%는 이미 확보. 55,000원. 요즘 인터넷에 해보면 55,000원입니다. 그5 5 0 0 0원 하면 딱 정확히 똠똠대요. 그것부터 내려가면 손해볼 것 같죠? 손해 안 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아주 단순 계산인데 아주 어떻게 보면 제일 알아듣기 편해요. 우리 유튜브 듣는 분들이 저처럼 이걸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해보고 나름대로. 하소.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단순 계산. 그러니까 1,000원을 투여하고 350원, 35%는 6% 빚같이 낱낱이 다 확보. 그러면 650원이 남는데 8만 4천원짜리를 5만 5천원의 인터넷에 판매가 됐다. 재판매가 돼서 현금으로 땡깁니다. 그러면 그게 65%예요. 그러면 다 땡기는 겁니다. 그 사람 마진 없죠. 마진이 없을까요? 그그이 계산대로 하면은 마진 없어요. 100% 인터넷 재판매만 했다면 그러면 마진 없어요. 55,000원 이하로 되면 아까지가 납니다. 마이너스가 난다는 얘기예요. 단순 계산으로 한다면 그러면은 그러면 그 이분들은 그럼 뭐 먹고 살아? 이렇게 퀘스천이 들어오죠. 이미 마이클 허건는 금서 뭐 그러고 그그 그 사람 방송치도 말아라 그러고 완전히 그렇게 돼버려서 지금 진성 마이크로 팬덤 이라고 그러죠 5만 5 5 0 0명 정도 전체 우리 애터미 진성 사업자의 약 20%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제 거를 갖다가 아이 그래도 들으면 카타르시스 그래 그래 마이크로 가 그냥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래 듣고 저가 이런 것만 전적으로 하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솔루션인 시스템을 꽤 차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이 다 어디 있다고 오신 분들이죠? 자, 김영화 팀장이 하는 그 그룹도 전부 다, 원래가 다 그런, 그런 그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 처음서부터 그렇게 된 분을 자기부터 자각을 해서 자기부터 바꾸면서 하나하나씩 바꾸려니까 문화를 바꾸는 게 쉬울 줄 아세요? 켜켜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완전히 거의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하게 5원칙 오 5개념대로 오 그렇게 해서 그 작업을 갖다가 하느라고 저희 그 아자줌연합센터도 똑같은 그, 그것보다 그더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을 내보내고 남아지 있는 분들도 원칙과 개념을 안 지키는 분들은 우리랑 같이 못합니다. 다 내보내면서. 그래서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들도 그 물이 하도 오래 배겨 있어가지고, 그 곡에서 이렇게 그냥 빠져나오는데 굉장히 2년 지난 세월을 다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반석 위에 계신 분들은 정확하게, 아, 강의하라 그러면 강의할 정도까지 되는 분들이요 오, 저희 아자줌 센터 그 미팅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제가 혀를, 아주 그냥 혀를 찹니다. 구성은 모두가 저 지금 새로 들어와서 두 달밖에 안 되고 석 달밖에 안 되는 사람들 오개념 5원칙 읊어보세요. 그럼다 읊어대요. 그게 이제 실제적인 시장에서 제대로 그게 조직으로 굴러가서 팀워 이제 맞기 시작했으니까 복제는 완벽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빚을 발할 때 그때 제가 오픈하지 말자고 해도 오픈 다 되고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때 와서 여러분들 쫓아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저의 진성 구독자들입니다. 이후에 어쨌거나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큰 페이바를 저는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한테 어떤 뭔가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아사리판에서도 금서고 그 들으면 안 되는 그 유튜브를 듣고 계시니까. 자, 보세요. 아까 천 원을 갖다가 직급 도전하시는 분들이 천 원을 저기 투입을 했다? 그러면 35%는 확보 돼서 350원 챙겼죠? 인터넷에 서싹 팔면은 65% 챙겨서 완전히 그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자, 그거. 이 지금 내 유튜브를 제 유튜브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 또그러고제 유튜브는 안 듣더라도 워낙에 천상에 고지식해서 이건 아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이게 애터미 욕 먹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냥 그 고지식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순수 네트워크. 그러니까 그리고 단순 소비자들. 어,냐, 너희들 뭐, 뭐 하는 거나 모르겠어. 그알 이유도 없고. 난 자당 안에 그거 다단계라면나 그래서 그런 거안 한다니까. 근데 제법은 좋아. 하니까 쓰는 거야. 그러신 분들 있죠. 순수 내통률이 예를 들어서 20%다, 10%다. 그분들 10%, 20%밖에 안 돼요. 그 10%, 20%. 여러분들 같은 고지식한 분들, 어디를 소수센터 이전도 못 해. 이러신 분들. 족쇄를 갖다가 여러 군데로 잡아놨고, 차명이니 뭐니, 그래갖고 아주 그냥 다 잡아놨기 때문에 가지도 못해. 에휴, 어차피 또 가서 거기도, 근데 또 가도, 가도 소용없어요. 거기 가도 거기도 좀덜 하냐, 많이 하냐의 차이지. 자, 저한테 재보를 해주신 분들은 네 군데로 옮겨봤는데, 네 군데 다 그렇더라. 우리는 절대 그런 거안 한다니까요. 갔더니, 아이고, 안 하긴 뭘 하네. 다한다는얘기야 다. 한다는 얘기예요, 다.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본들뭐 하겠으니까 거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매겨 살리는 겁니다 나는 고지식한 것뿐인데 고지식하고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잘내통 모르지만 이건 아니야 그래서 그고나치컨이 카드 없어 카드 한도도 없어 이러신 분들 그러니까 온갖 왕따 다 당하고 병신 취급 받고 등신 취급 받고 예?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애터미 비전 봐서 난 회장님을 내 스폰서로 삼고 할 거야. 그러신 분들이 켜켜이 조금 받아, 그냥 얼마 수당도 제대로, 그, 진짜 노력한 바에 비해서는 그것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그래도 애터미애터미에 대한 그거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20%냐, 30%냐가 그 사람들 매개 살리는 거예요. 자, 교육센터 얘기를 해서 교육센터장에 대해서 교육센터, 그럼 그뭐 대표는 센터장 아니겠습니까?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 명의만 바지 바지 센터장들도 꽤나 있는데 사정하네. 그러니까 그 센터장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지금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하는 짓거리를 갖다가 물론 안 그러신데도 있습니다. 안 그러신 분들이 지금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서 뭔가 센터장들 아니요 그러고 저러 갔다가 막 뭐라고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진짜 순수하게 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피해를 보고 있거든.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2 플러스 1, 3 플러스 1. 그러면은 3 플러스 1이면 33%. 그죠? 67%에 파는 겁니다. 그 다음에 2 플러스 1이면 그것보다더 하겠죠? 그냥 보통 통상적으로 3 플러스 1은 많이 안 되니까 3 플러스 2를 하면 인터넷에 판매하는 거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인터넷 재판매는 2 0살에도 하죠. 그렇죠? 그데3 플러스 1로 그렇게 해서 해서 나는 그런 거 인터넷 재판매 안안되니까요 그러면서 3 플러스 1을 하는 사람들을 대놓고 하는 거예요. 애터미 제품을 완전 똥값을 만드는 겁니다. 언제든지 3 플러스 1로 사면 5만 5천 원에 살수 있는 걸 갖다가 내가 미쳤다고 그걸 사? 경기 이론에 다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그 그 지역은 경기 북부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크라운을 가서 그냥 몸이 그냥 이게 몸이 달았대 그런식으로 크라운 가면 뭐 합니까 그리고 임페리얼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은 한 천몇백 명이 동원돼야지세일즈 마스터가 동원돼야 된다고 제가 계산했더니 어떤 또제 애청자 중에 한 분이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아니요 972 명이거든요 제가 산수가 좀 약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가 약해요, 제가. 그래서 9 7 2명이 동원이 되는데 저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방송 보면 곧뭐 임페리얼이 다음 달에 뭐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예정돼 있나요? 난 그거 들을 때마다 웃기더라고. 들을 때마다 어, 맞춰서 가나? 그것도 이게 세일즈 마스터도 아니고 팀장도 아니고 맞춰서 가요? 어떻게 다음 달에 나오는 걸 알아 중국에 계신 저의 구독자 그리고 중국에서 아주 열심히 시스템을 중국이 우리보다 배팅이 더 심합니다 그리고 광활해요 그래서 그분 댓글에 대한 답변을 갖다가 제가 해 드리면은 광활하니까 여기서 어디서 직급 도전하는 거 그거 저 그거 너무나도 넓은 나라고 너무나도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데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 발본세로 하고 어떻게 이걸 잡아내 그거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래도 한국어 많이 잡혔는지 알았는데 아유 저도 요번 유튜브 들으니까 그게 아니군요 그리고 저한테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기 오픈할 수도 있어요 그분은, 그분은 아주 이 중국 분이시지만 굉장히 스마트 하시고 이게 신조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픈해도 되는데 제가 굳이 그럴 이유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저 여기 자막에다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업무 그대로 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중국은 배팅도 우리보다 훨씬 더 셉니다. 원래 아메이 들어갈 때도 그랬고 뭐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될 정도로 어 배팅의 민족같이 그냥 원래 마작이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대단한 데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인구도 많고 너무 넓은 지역이라 그, 에,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이렇게 다닥다닥 모여있고 다 잡을 수도 있어요. 트래킹 말고도 잡으려면 못 잡겠습니까? 알고리즘 으로못 잡아요? 딱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 다다다닥 몰아서 PB가 올라오거나 딱 맞추는 PB가 올라오는 거를 조건검색 몇 개만 딱 해서 사이버 수사대 같은 거 있죠. 우리 저 교육팀, 교육팀이나 본사의 교육팀 중에 사이버 한 사람만 뽑아서 아니면 있는 사람, 있는 분한테 그것만 하라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합니다. 알고리즘, 그거 안 되면 용역을 주더라도 그래서 일시에 딱딱 맞추듯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연산칙만 넣고 피벗을 제대로만 넣고 한다 고하면 그거 못 잡아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로 가고 있는 이이 방국에 그걸 못 잡는다고요? 난 그것도 이해가 전혀 안 가고 있거든요. 딱 들어오는 게 여기 지금 도전하는 분들 PB 안 까먹겠다고 맞춰가는 거 아시잖아요, 다들. 왜 이쪽에서 까지 이쪽에서 나오는데 이걸 못 맞춰서 먹으면 안 되니까 뭐 그걸 프러시 아웃이라고 그래요 프러시 아웃 된다고 그걸 맞춰 가지고 월요일날 내돈 가지고 내 카드 써 가지고 내가 물건 잡는데도 이게 무슨 뭐저 허균의 홍길동전도 아니고 내 카드 갖고 내가 긁는데도 월요일날 그걸 수가 없어 수요일날 몰아서 긁어야 돼 이게 이 우픈 현실이 즉 직급 도전 문화의그 잔재 아닙니까 거기서 호령하는 깡패짓을 하고 있는 그 수많은 국장, 팀장 등등등 자 이번 기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건 뭐냐면 은 인제는 또한분또 제보 또 저한테 또한 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댓글 제가 인터넷 재판매 박살 위원장을 물고 들어간 겁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용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3.1운동. 3.1운동은 무브먼트라고 그러죠. 운동입니다. 운동. 자발적으로 다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그러실 필요 없어요. 다 익명으로. 저 여태껏 누구라고 얘기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제가 여태껏 여러분들이 제보한 거 이렇게 오픈해서 여태껏 여러분들 신상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저 누구라고 얘기도 안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한테 유튜브, 유튜브에서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은 전부 그래도 다 가명으로도, 그래도 쓰시더라고. 아니, 뭐 가명으로 쓰시든 관계없어요. 어차피 오픈 안할 거니까. 누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이런 사례 저런 사례 이제는 용기를 가지시고, 그리고 용심이 아니고, 이건, 진, 이거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 기본적인 그거예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야, 여기저기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거를 무브먼트로 비록 5400명 저의 유튜브 하나만 가지고 왜냐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해서 잡으려고 하는 유튜브는 저 하나밖에 없어요. 어, 애성모티브라고 요즘 그 저기 그분은 그 애니메이션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식으로 하는데 상당히 내용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거 적극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아주 젊은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그 참신하게 그렇게 해서 저도 많은 걸 듣고 있는데 그런 데들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대놓고 저보다 더 세게 막 나가서 했던 분들 다 없어졌어요 그냥 어디 가셨대 그랬더니 또딴 데가 있더라고요 도저히 여기서는 가능성이 없어서 그래서 많은 분들 이 잃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러다가 지쳐서 고만 둘수 있는 수가 있어요 이거 잡아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제보해 주시고 댓글에다가 달아주세요 뭐 격려의 댓글 필요 없습니다 아니뭐 묻고 도 하실 분은 하시고 요즘 그런 것도 안 하시더라고 착한 뭐뭐 뭐 전한 영향력 뭐 진정한 용기 뭐 이런, 이런 거 그런 미사여구고안 써도 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사, 사실을 팩트를 갖다가 저한테 그냥 그 가명으로 하시든 아니면 그냥 뭐 닉네임으로 하시든 알아듣지 못하는 그냥 숫자로 하시든 전 그런 거 관계 안 하니까 그래서 많이 주시면은 제가 여기서 아주 낱낱이 무브먼트로 갈겁니다. 그러니까 무브먼트는 유관순 3일운동이 3.1 무브먼트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유관순 열사 한 분이 이렇게 해서 무브먼트가 됐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그건 진짜 사생결단이죠. 죽음을 몰수하고 그냥 그걸 그거 하고 한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죽어요? 회원 박탈당합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의로운 일을 하는데, 의로운 일도 아니죠. 우리가 무슨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한다고 무슨 의로운 일이겠어요, 이게. 당연히 인간으로서 진정한, 진정한 가치를 갖다 되찾는 거죠.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게 집의 세력이에요. 이게 왜 근절이 안 되냐면, 20%, 상위 20대 82론 파레토의 법칙대로 20대 80인데 20을 걔네들이 장악하고 있다고요. 국장급 이상 오래된 그 사람들은 이거 완전 빨갱이야. 이거 외에는 배운 것도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이거예요, 그냥. 그거를 지금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야말로 인터넷 재판매 박살 위원장, 이런 직급 도전, 진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아주 사기 문화, 이거를 갖다 척결하는 위원장 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자칭, 자칭 이런 사기 조직, 협잡 조직, 이거 박살위원장이 제가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발표를 했죠. 저 공인입니다. 나름대로는. 제가 그 활동, 그 무브먼트를 얼만큼 지리지리하게 아주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하는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동참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저는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한 대로 저는 그거를 지켜갈 겁니다. 누구처럼 이렇게 얘기해놓고 분위기 좋을 때만 얘기하고 아니니까 지금 조용히 있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걸 촉구도 하면서 저는 저의 직함을 갖다가 이 이런 직급 도전 문화 박살 위원장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